나이스, 와, 어떻게. 잡아버리면? 야, 오케샷 오케이. 네? 오오. 오오. <웃음>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 진짜 가, 가는데 오야 쿠션 야, 굿샷. 와, 야. 손이 잘 벌었는데.